완벽한 물을 찾아서 난 오랜 세월 깨끗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물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에 도착했다 이 맛이 아니야. 이것도 아니구나. 순수하지 못해. 깨끗하고 건강한 맛있는 물을 찾을 수 있을까?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 거지? 이거 뭐지? 깨끗하고 건강하고 맛있다. 제주 삼다수.